예,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원구성 관련돼서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계속 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만으로도 야당이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체계작구 심사 권한으로만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의 남용에 의한 부작용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21대 국회에서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를 상시화하고 그다음에 체계작구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또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수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자라는 우리 당의 주장이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상임위에서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것입니다. 야당은 법을 넘어서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차라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